하이 위니, 중국, 하이 위니, 어 많은 위이들이 들어왔어요. 많은 위이들이 들어왔어요. <웃음> 아니 웬이? 큐트 베이지 원어. 뭐야 너무 예뻐. <웃음> 잘 보이나요? 나 오빠가 왜냅수 있는지 알았어 가슴 부분만 되게 크더라 <웃음> 그게 무슨 소리?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 복숭아 뼈가 지금 아래에다가 내가 이 뭐야 앉아있을 때 여기 어, 아빠 다리하고 앉아있으니까 복숭아 뼈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끼꼬 끼고 해주세요 끼고 끼고? 아, 닦으라고? 오케이 어, 됐나? 된듯 권투 배우셨어요? 자꾸 제 심장을 치시길래 맑아진 시야. 뉴스뉴 소파? No. 원래 제 거입니다. 그 제가 뭐야 그 SNS 계설하고미니들 찾아온 지 1년 되는 날이라면서요? <웃음> 그래가지고 또 이런 날또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어 근데 화면이 보이는 것보다 이 화면이 좀더 많이 보이네 아래가 좀더 보이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트쯤이야 하트쯤이야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공무줄 와이 길어 모르겠어요 뭐고 공무줄이 기네요 <웃음> 1년이지 솔직히 말해봐 너 천사지 어느 돌아온 지 벌써 1년이래 오빠 왜 맨날 똑같은 티 입어요? 큐티 진짜 똑같은 티 입긴 하는데 <웃음> <웃음> 허벅지에 하트 있어요? 하트? 하트가 어디, 어디를 해야 하트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요건가 <웃음> 강연 <웃음> 주세요. 즐겨하는 취미 요즘에는 어음 그냥 영어 공부 조금 하고. 근데 이제 뭐 완벽하게 할 때까지 뭐 하고 있다고 얘기 좀안 하려고요 <웃음> 미니들한테 괜히 기대하게 해놓고 좀못 보여주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항상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안경 안 써주냐? 살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살이 자꾸 빠지네.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오늘 뭐 먹었어? 오늘은 햄버거랑 오트밀 이런 거 먹었고 이제 뭐 먹을까요? 저 점에 추였지. 점에 추. 양양이들은 엄마 집에 있지. <웃음> 제가 저랑 같이 사는 고양이들이 아니라서. 우리 동생이, 동생이랑 엄마가 키우는 고양이예요 펜타곤의 홍석이 알아요? 응, 알죠, 홍석이 홍석이도 몸 진짜 짱이잖아요 하트 100만원이네, 예스, 예스. 해외분들 번역지 귀여워 키키키 키. How are you? Um, I'm doing good 음... Yes, 말하려고 하면 이렇게 고장나버리는 병에 걸려가지고 Did you wanna eat? Yes, I did well 닭감무스볶음밥? 닭감무스볶음밥? No! 혹시 원호 씨 인스타에서 팬들이 보낸 DM 봤네 아 인스타 DM은 안 봐요 어, 딱 그런 비즈니스적인 그거 말고는 안 봐요 나이스키 응. 오랜만에 읽으니까 핸드폰의 기종이 뭐예요? 이거 12%예요 12 <웃음> 오늘 운동 뭐 했어? 오늘은 어깨예요 오늘 힘들지 않아? 전혀 안 힘들고요 펜트하우스... 아니요 안 봤어요. 요즘에는 저그 프리즌 브레이크 보고 있어요. <웃음> 그리고 요즘 작업하고 있고. 어 자러 가요. 잘자요 눈 각도가 아래로 돼 있는 거야? 왜 자꾸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다 짱 나는 퇴근하고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 갔어요? 잘했어요. <웃음> 오빠 어떻게 써한 번만 주세요.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나랑 사 줄래? 안가? 좋아한다고 어떻게 <웃음> 어떻게 스포 다음 앨범 컨셉 컨셉, 컨셉 컨셉 아 근데 이게 아직 컨셉을 정확하게 아직은 못 잡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려 주세요. 아, 만나볼래, 만나볼래. 싫으면 말고요. 저번에 어떤 윈니 분께서 노래 하나 추천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몇번 들어봤는데 제가 가사는 잘 모르지만 한번 블러는 보여 봐 볼게요 왜안 노래 Take t d a by day We got e e s a n o s Got eyes and o s Yes, I'll never know, I'll never know h a e b i l i t e z i n g gaze, if only you knew what you meant to me In all the times for truth, you hop b e i i n o my w a l s Still forget to close, I fall too fast Just like the setting sun, and I know know that I'm the one that l e f It's the way you touch back then, wanting you to be in my side before you l e a e So how can I tell when o w loving somebody? Can you give me tonight s r t e m Take it day by day. We got eyes a n s e s a n n o Are you afraid of getting c o s e Cause I never know I never know e r e i n g on this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긴듯여러 저는 언제든지 노래를 오늘 금발하는이유가 먼저 궁금해. 금가루 붙은 주먹밥 같아 칭찬이죠? <웃음> 목은 잘 챙기고 있어요? 노력가고있습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무슨 주 일본어 노래? 일본어 노래 제가 가사를 이거 잘 모르긴 하는데 예전에부터 그 이런 바이브를 좋아했었어요. 원오그로쿠의 'Wherever You Are'라는 노래였는데요. 5 0 0 days인 것 같아요. 500 days 지금 이거는 여섯, 음, 가서가 지금 한국어를 번역해서 나와가지고 <웃음> 그대로 이렇게 일본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Sir, your throat. throat hello. Yes. Hi. 팻이라는 노래는 뭔지 잘 모르겠다 안경? 잠시 기둘 조금 안 닦아가지고 <웃음> 눈 작아 보이지 않나요? <웃음> 아 주먹밥 군이야 즉 등장. 함께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벌써 1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믿기지가 않네요. <웃음>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가려고 한다는 게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건데 정말 시간이 정말 멈춰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또 미니들 만나가지고 함께 또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고맙고 너무 미니들 덕분에 행복하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기타 줄을 갈아야 되는데 그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이건 제 기타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기타는 그 저의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하는 그 스테레오 형한테 뭐야? 선물 받았어요 형이 요즘에 기, 형이 기타가 좀 있는데 잘안 쓴다고 가지라고 해가지고 선물 받았습니다 귀엽죠? 근데 줄을 갈아야 돼요. 이제 줄도 갈고 배터리도 나가가지고 배터리도 방으로 시켰고 당연히 절대 V앱 당연히 안 보겠지만 진영 잘 쓸게. <웃음> 꼬면서 우쿨렐레 한뭐스색 <웃음> 추천해줘. 그 <웃음> 브랜드 옷 색깔을 제가 어떻게 추천합니까? <웃음> 기타 <웃음> 누가 누가 기타 말하는 거 해놓고 머쓱 안 쳐주네. 이렇게 <웃음> 아 지금 티밍이 안돼 있어요. 듣는 노래 당연히 기타를 보여드려야 할거 아닌 거죠? 영롱 지 봄에는 요즘에 그거 들었었는데 셀럽... 셀러, 셀럽브리티? 응. 어. Oh, 사이라 가음거리 옷차림 여섯 넘어 레일리스이마까지다 마이너 널 모른지 고개 위이 조명이 느려도 좋니 결국 알게 될길너내 논리 You're my celebrity 잊지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아 You're my celebrity 천사강아왜 요즘 귀걸이를안 하세요? 어 그냥 음, 별로 안 하고 싶어요. I'm not g 이 i n g to get a 그 i t t 그 e bit of a 뭐 i t 나 l e 나 i t of a 나하고요, yes, sure. 보고 있어도 보고 싶네, 어쩜 좋아. 나랑 똑같은 마음인데. 아 근데 정말로 너무. 만나서 공연하고 싶습니다. 네. 잠잘 때, 뭐, 뭐, 무슨, 무슨 소리지? 잠잘 때, 잠잘 때 뭐가 떠오른다. 이쪽 내가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렇게 있다면 좀 가까이서. 스오케데오오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오이렇게 어, 하면 내가 핸드폰으로 안 봐도 댓글을 읽을 수 있지. 어. 응. 열심히 만들면서 실컷 응원도 하고 싶다고 저도요. 내일 출업할 거서 축하해주세요. 노래소리가 너무 좋아. 오케이. 텐데. Did you change your phone? No. 콘서트 직접 보고... 그쵸? 데빌? 데빌 그러면 원호를 검색해서 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1615명이나 있대요 깊이 막음 속찬 바람이 수치 그새 하얗게 번져가는 실루엣 비가의 주문처럼 울려 퍼진 목소리에 눈이 멀어져 가 진실은 흩어져 가 왜곡된 기억에서 네 집은 마숨 마칠 때 홍을 함께 젖어 여전히 는날집에더 담밀하게 내 안에 잠든 날 깨워 선과 악바 뒤엉켜가 Accessorize me, a c c e s s o r i e m e 까속영원히 죽어. 피된 상처 속에 차오르는 시각에 거부할 수 없어. 절대 적인 너란 존재. 모든 걸 받쳐 놨 숨결마저 아사가 왜곡 된기억에서 y e 해 지금 나숨 맞을 때한걸한에 젖어 여전히는 내 집배에 yeah. 덤밀하게내 안에 잠든 널 깨워 손과 악과 뒤엉켜갈 X is a b 떠날 수도 내게 돌아갈 수도 없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할 저주 음. 너라는 벌을 잊어내려 목 아파 <웃음> 제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오랜만에 옛날 노래 또, 불시볼까시는는시간은 계속해 지나는데 멈춰 있는거 난 그저 그냥 있어. By. Oh, oh, oh. 목소리가 꽤꼬리 같네. <웃음> 들. 응. 뭐, 뭐, 뭐, 을까요 자, 어, 근데 지금 밥을 안 먹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밥을 너무 먹고 싶어요. <웃음> 그래서 점에 주좀해 주세요. 물 마셔요? 오케이. 펜치? 삼정골 안 돼요 초밥 나쁘지 않은데 <웃음> 이따가 또아 요즘 프리즌 브레이커 봤다니까요 아이스와 스퀘어 <웃음> 뭔지 모르죠. 저도 안 봤었거든요 옛날에 햄마이오 덮밥 짜고 자극적인 거 먹어요 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계속 빠지고 있어 짜장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피자 위에 오이, 민트 초코 치킨 이거 대답해줘 둘다 맛있을 거 같은데? 테이크 어쩜 디지몬 극장판 나왔어, 아구만 성대모사 해주라 윈니야 미안해, <웃음> 어, 목이, 목이 안 되네요 sorry <웃음> 살좀 찌래, 볼살 내 노래 몇킬로냐고요지금 이제 7 0킬로대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가지않았을가지로봤는데지금배가지쭉해졌어요보이시가요 이거봐 배가 엄청 쭉해졌어 <웃음> 미니 <웃음> 아킥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원래 정말로 진짜 예전부터 많이 계속 준비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거기에 쓸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내거 하기가 내 거에다가 써야 되더라고요 어 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빠져 어여 진짜 오늘 기념비적인 날이잖아요 음, 그일년 그 동안 음,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랑 행복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고 남은 시간 동안도 제가 엄청 잘할 테니까 니네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음어 제가 뭐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정말로 몸이 열개인 것처럼 위니들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을 어음 일상생활의 1%라도 어 원호를 채울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요 음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저랑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위니들이 힘들었을 때저 때문에 뭐 위로가 많이 됐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그렇게 힘들었던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그런 얘기들을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고 네 음. 위니들이 추천해준 거에서 잘 골라가지고. 맛있는 저녁밥 먹고, 먹, 먹, 먹고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안녕. 많이 먹을게요, 제발. 오케이.